경기 어떻게 즐겁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로열로더스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제 진짜 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네. 어, 저도 어,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어제도 잠을 좀 설쳤거든요. 아, 여기 뭐 중계진들 다 그랬겠죠. 뭐 네네, 편안하게 어. 오, 잔 사람은. 음, 음, 남아. <웃음> 그래, <안 돼. 웃음> 그 아니, 그, 저희 진짜, 이 특히 두분해설께서 정말 뭐불철주야 엄청 여,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음, 들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혹시나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아, 누가 그, 그런 걱정을 하셨대요? 뭐,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코코 향기가 진하게 나서요. 네, 약간 저를 깨워주는 느낌이 있네 신선하네요. <웃음> 아, 그래요? 아, 보통 우리 박정민을 말을 할때 얼굴로 말하신다. 이분 아, 표정이 어, 예, 표정으로, 말하, 표정으로 예. 말하시네요. 어, 예. 오늘 여러가지 표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웃음> 저희도 이거 다 저희 아, 진짜 이번 로열로더스를 위해서 어, 스마게 rpg도 그리고 bspn 쪽에서도 진짜 많은 준비를 저희 특히 피디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셨냐면 나 이거 네. 줘봐요. 아, 어, 이거 이거 <웃음> 자 똑바로 하세요. 이거, 아, 안 네. 이거 올라가요. 아, 오늘 <웃음> <전> <웃음> 이겁니다. 오늘, 오늘 혹시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웃음> 네. 아 예, 이런 거 있죠. 아 선수들 정말 따봉이네요. 예예뭐 이런 거 예, 저희 정말 피드님이 야 이런 거저이 저는 역시 이런 걸 들어야지 따가 울리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 들겠습니다. 분기 반장 분기 반장. 네. 저도 분위기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웃음> 없네요. 저는 그러면 불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개꿀잼? 아어딜 뭐 이. <웃음> 아, 아, 아, 아, 아 제일은 아닌 줄 알았죠. <웃음> 자 그래서. 정말 아,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번 2022 로얄 로더스에 좀 몰입하실 수 있게끔 야 대회 재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A그룹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죠. 강철멘탈과 실버퐁태훈이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철멘탈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돌아온 기공사 재앙 유준상입니다. 건슬링어 제로붐입니다. 배틀마스터 깃도연입니다 저희 팀이 최고령 팀이라고 들었는데 이 옆에 두 형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기지가 않네. 아니 그 저희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져서 그래. 맞아요. 저희가 최현장자라는 게 사실 믿기지 않고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저희 나이 또래가 못나오는게 정상이지 않나 저희도 아직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잡힌 조합을 하고 싶어서 이제 기공 배마 휘나 베이스로 구성을 했고요. 당장 근데 팀워크나 소통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하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의 조라고 다들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조편성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실버 퐁태우는지퐁태우는지 태우는지 거기랑 첫 번째 경기를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무조건 이기고 8강 올라가겠습니다 끼규어 그 사람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음... 근본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일 만난 적도 없다? 저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검색을 해보니까 로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웃음> 끼규 님은 뭐 배마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본 NH는 전은것 같거든요 배마 차이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지는 거는 계산이 없고요 승자 팀, 거기서 만나 팀이랑 아마 8강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회 유경험자들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을 이팅 하지 말까요? <웃음> 너무 힘없다 <웃음> 너무 힘없게 하다 이야, 이 선수들도 오랜만에 입니다. 제형 유준상김도녀 김도영, 재로운 박영범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강철 멘탈 팀입니다. 이 팀이 전 시즌에 4위, 그때 이제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팀명을 우리는 그때 유리 멘탈 해가지고 4강밖에 못 갔다, 4위밖에 못했다. 이번에는 강철 멘탈로 돌아온다. 그렇죠. 팀명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강해져서 돌아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신명 중요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뭔가 의지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번 선언했잖아요 배틀마스터 애니츠는 나다 극본이다 네. <웃음> <웃음> 어... 지금 주캐들을 보니까 기공, 대마, 홀라와 어, 이거 보면 지금 3댐감 조합이에요 이게 진짜 거기에 기공이 준 원거리 뭐 이런 것들 같이 포함을 하면서 이 가장 최근의 메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배틀마스터 인파이터도 보이지만 기공사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지원돼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의 댐감과는 다른 방식이요 맞아요 그래서 어, 본인들이 어, 팀명을 바꿔온 이상, 예. 네. 뭐, 본인들 얘기로는 평균 연령이 뭐, 대회 최고령 팀이고, 뭐, 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약간, 아이, 우는 소리 하는 것 같거든요. 어, 그쵸. 이제 뭐, 이 제로봄 선수랑 이, 유준상 선수가 일단은 좀 나이가 있는 편인데, 네. 어, 사실,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사실,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이 더 노력을 해서, <웃음> <웃음> 노력을 해서 못 올라오게 하던가. <웃음> 어, 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어,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대회를 통해서 일단은 뭐, 보여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창창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열륜이 느껴집니다. <웃음> 자, 강철 멘탈팀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특히나 전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기대해보고요. 상대하는 실버 퐁테온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퐁테온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월드 유저 심레입니다. 아르카나 서머너 스카우터를 플레이하고 있는 뜻도 같또라고 합니다. 실버 펑테온의 배틀 마스터 PVP 기교입니다. 저번 시즌에 플라잉터치이라는 팀으로 8강까지 성적을 거뒀고요. 이번 시즌에 이제 기교님을 영입해가지고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내님이랑 뜻도님이 저를 뽑아주셨는데 이번 대회는 저를 믿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이 어느 조합을 상대해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상대하기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워로드 자체가 변수창출에 능해서 이제 변수창출로 게임을 이끌어 갈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원거리에 그리고 또 근접 딜러 한 명을 추가해서 조합을 어느 정도 보완했고 저희 팀이 일단 받아치는데 정말 능숙한 팀이라 상대방이 잘못 접근하고 실수하면서 접근하면은 아마 고데기에 당할 것 같습니다. 강철 멘탈 팀에서는 기또연 선수가 제일 경계가 됩니다. 기또연 선수가 일단 실력도 좋고, 캐릭도 두세 개는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선수라 경계가 됩니다. 배마 중에서는 3대장으로 꼽히는 제가 있기 때문에 두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든든합니다, 진짜. 저희는 저번 시즌에 8강까지 올라왔고 그 팀은 4강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상대 팀은 지금 제가 알기로 p v 도 증명의 성장도 좀 많이 쉬었고 저희는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강에서 1조가 제일 강해 보이고요 16강만 잘 통과하면 은 우승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틀마스터 3대장으로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희가 풍태원 네. 파이팅! 실버 봉태운입니다. 십내 윤경재 그리고 뜻도 가또 진승현 선수, 끽끼어 이경연 이렇게 선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버 봉태운 선수들은 본인들이 각 직업마다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팀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 일단은 뭐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력 클래스를 위주로 네. 어, 연습을 하는 이제 팀이고요. 어, 특히나 이제 이 십내 선수 워로드. 보세요. 네. 서브클래스 아, 필요가 아, 없습니다. 없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그저 워드만 네. 판다. 오직 한 가지 만만 추구하고 있는데 월워드의 단단함, 예전 로얄 로더스에서도 의외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배틀마스터 외길, 피규어, <웃음> 핸드폰에서 <웃음> 모른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인터뷰에서 상대장이라고 <웃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흑백이 논리예요 오. 뒤집으면 다 바뀐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어, 상대팀에 지금 네. 강철메탈의 기토도 선수하고 끼규어 선수의 배마 지금 경쟁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어, 이 끼규어 선수 오늘 그 아침 8시 53분이었나요? 제가 선멸전 돌다 만났거든요. 아, 정말요? 저는 <웃음> 처음에 그냥 어, 손풀 겸막이 해보다가 아, 예,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음. 그래서 어, 모지 했는데 보던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아. 이 기교 선수 지금 열정이 아침부터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일단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열정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배마의3대장이 누구냐를 네. 가지고 전신. 오늘 어 그러면은 오늘 이 지면은 타이틀 떼나요? 어 오히려 반대로 이기면은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웃음>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보통 이제 세 캐릭 이런 식으로 어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어뚜뚜가또 선수 빼고는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이 진짜 외길 인생을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아, 사원입니다. 자 강철 멘탈 그리고 실버 퐁태온의 선수들의 첫 번째 세트. 자 기공 배마 홀라 그대로 갑니다 예 기공사 역시나 열애신장으로 거리싸움을 걸수 있다는 거에서도 매력이고요 견제구가 통하다가 나중에 팀케어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여러가지 측면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이 유준상 선수의 책임이 정말 크다라고 봅니다 아 맞아요 팀에서는. 근데 어쨌든 금강선공 타이밍에 끝난 그 운기조식 타이밍에 어쨌든 기공사를 쓸 때는 빈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버티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선물진기 이런 또 피면 스킬을 어, 좀 일단은 채용을 아, 어, 한것 같네요. 예, 네, 채용을 네,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버 풍태운입니다 자, 워로드의 서머너, 배마, 우리는 이걸로 그냥 간다. 자, 이 조합 거의 글쎄요. 서머너 하는 뜻도가 어, 또 선수가 나머지로 좀 바꾸지 않는 이상 거의 오늘 이 조합으로 쭉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것 이렇게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피지. 워낙 월등히 앞서면 필요 없지 않나라고 본인들의 이 클래스 하나만으로 좀 뭐가 증명해내겠다 좀 이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아요 특히나 어 3대3 선발전에서 서머너가 또 굉장히 원거리 중에서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너가 딜을 얼마나 뿜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파우로로 붙는 싸움도 잘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윈드스피릿을 찍어준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런 면적이 있는 넓은 공격도 아까 찍은 거 확인을 했거든요. 트라이포드에서. 네. 그럼 면적 싸움에서도 아마 유리를 가져가겠죠. 네. 아, 많은 분들이 어, 드포를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찍는구나. 네네. 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선 섬멸, 선별전을 하실 때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강철 멘탈 멘탈 그리고 실버 퐁태원 이두 팀이 경기를 아,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야,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항상 이 시간이 가장 좀 설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 서머너 이 뜻도가 또 선수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정령의 구슬이 없을 때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슈퍼하머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기공을 쓰면, 기공 배마 조합이면 확실히 데미지 감소, 이런 것들 내공 연소, 아니면 뭐, 어, 내공 방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연계 좋네요. 맞지? 기규어 선수가 들어가기 무섭게 월로드로 백업을 해 주는 플레이라서 네? 그 중간에 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양쪽에 다 배마가 있기 때문에 월삼각을 서로 누릴 거고요. 자, 일단은, 어... 뜻또가 또, 서머너 선수. 어, 그러니까 좀 차우죠. 자마지 한번 밀어요 마리린이 나와서 커버는 네. 됩니다. 다운을 한 빠지게 야 있어, 네. 되고요. 어 어요이번 타임 좋았고요. 어 그래도 대시 어퍼 파이어 지금 떴는데 네. 아까 전 버스케너 빠진 걸로 봤거든요. 아마안돌아을 거예요. 버스케 빠졌어요. <웃음> 마리린으로 기절시키고 파우로로 잡고 이런 기회를 어.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기그 위에서. 어어 서머너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포지션 옆에서 지키고 있던 각 던기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실버폼테온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3킬을 챙겨갔기 때문에 자, 이후에도 흐름을 좀탈 수가 있어요. 아직 힘내 선수가 단단하고 체력도 많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보호 걸려도 참 좋죠 워로드가 네, 정말 극밥이잖아요 네, 원하게 진짜 딜포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그 뒤에서 딜 쏟아부는 서머너를 잡지 못하면 울지 못하면 예.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죠, 체력이 문제고 이렇게 뭔가 어, 조금 될것 같을 때막 어, 다쳐야죠! 자, 박으론! 어, 끼기어이 드리블! 네! 오. 아래쪽에서 흡장 기공 이후에 탄지공까지 이래도 사실 어, 실버 콩태원 입장에서는 결국에 체력만 어느 정도 빼놓고 지금 워로도심내 선수만 지금 살리면 되거든요. 네. 아니 기교 선수 아직. 와. 안 쓰러졌어. 그러게요. 네. 아니 아, 실제로 살아있네요. 네. 네.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트 자 그래도 강철 메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풍신초래. 아 웃다운. 오그다 오히려 또래 선수가 붙다가 정수 수리했는데요. 오. 네. 마티오 잘 버텼어요. 진영 붕괴 시켰고요 지금 마력의 질주 썼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갈고기는 피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어 뭔가 이제 이 워러드로 군대를 물면서 그리고 진영을 좁히는 그런 싸움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어, 회피 빠졌죠 회피 두개다 빠졌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양쪽 배마들이 순식간에 어,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화조각님 쓰면서 적진을 붕괴시키는 이런 모습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십네 끊겼어요. 뭔가 이제서야 끊겼다는 느낌. 정말 오래 잘 버텼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기상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잘 버텼고 이거를 끼규어 선수가 사실 어, 방금 그냥 위쪽으로 뺀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빼면서 진영을 같이 지켜줬어요. 네. 자 위쪽 끼규어를 한번 불러 들어갔습니다. 신네 선수 나올 때까지 잘 버텨줬겠죠. 제한 당겼죠. 자 금강산 그데 가장 큰 상황 무방코. 아, 각성 잘 썼습니다. 네. 어 하지만 딱 빠졌고요. 예, 체력이 예, 데비지 검소를 어느 정도 썼는지 잘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각성기를 쓰면서 결국 키를 가져간 건 실버 풍태운이었어요. 그렇죠 그쵸, 그쵸. 아, 체력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예. 삼 킬을 하고서도 역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자 잡기에는 만만치 않은 체력이라서 아 강철 멘탈 약간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지금 워로드는 못 깎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어자 일단 하루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7 초, 육 초, 오 초. 이거는 워로드는 잡을 수가 없어 지금. 그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됩니다. 육대 사. 실버 퐁태온이 첫 번째 세트를 잡아 갑니다. 네, 어, 일단은 뭐 강철 멘탈 팀 입장에서는 인터뷰할 때 실버 퐁태온인지 북태온인지 잘 모르겠다. <웃음>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 무엇보다도 지금 실버 퐁태온의 조합. 그러니까 워로드가 워낙에 잘또 버텨주면서 워로드가 해줘야 될딜포터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워로드 때문에 마지막에 보여진 그 작전이 변경된 모습을 보셨잖아요. 아 워로드는 쓰러트릴 수 없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서머너와 배틀마스터를 잡자 이 플랜으로 가는데 그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서머너를 물고는 쉽죠. 예, 네, 뭐 원거리의 체방도 떨어지는데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 방출되는 의지라든지 여러가지 레인의 가우가 또 네네. 워낙에 또 한번 상면 피할 수 있는 예 이런 스킬들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팀원들이 또 지켜주고 이런 플레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 이뜻또가또 선수가 지금 딜량도 굉장히 잘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 어이 서머너를 물기 위해서 뭔가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에이. 이 십내 워로드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본인들이 코너에 갇히면서 약간. 좀 진영 자체가 안 좋았었거든요. 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워로드의 존재가 어 뭔가 재평가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머너가이 정도의 딜을 쏟아부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파울의 자포뿐만이 아니라 그 알리마지라든지 피닉스 이런 걸로 주딜기 꽤 많이 다 넣었다는 얘긴데 네. 아 이건 서머너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알리마지가 들어가고 지금도 마력의 질주까지 다 통하는 이런 주력 딜기가 통한다는 건 그냥 어그로만 끌어주면 됩니다 소환물로. 네. 그럼 뒤쪽의 포지션을 잡는 거고요. 그 순간 마실또 상대 한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아, 이때 각성기가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움직일 수 없는 타이밍에 한꺼번에 더블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를 결국 데미지도 입히면서 뭔가 아군도 지키는 예, 그런 이 각성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 뭐 저보다 더... 좋게 쓸 수가 없었죠. 아, 예. 사실 워로들가 각성기를, 어떨 때 뭐, 가기온의소울 쓰기도 합니다만, 심판의 창을 쓰면서 치명타 적중률을 올린다던가, 뭐 이런 걸 순간순간 선수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 좀, 그래서 나중에 이번 라운드 이어질 때, 첫 번째 세트에서 또 어떻게 트라이포드가 바뀔지 네, 이런 네, 부분도 네. 디테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고른다고 해도 그런 것의 자유도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워로드를 기용한다. 기본적인 넬라르 선수들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백시 스킬 같은 경우에도 기절. 상대 기절뿐만이 아니라 뭐 공격력, 상대 방어력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 네, 워로드가 진짜 국바 플레이만 잘해준다면 팀원들이 참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플레이가 좀잘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의미로 일단은 강철 멘탈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좀더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일단은 기공사가 어, 좀 스킬을 좀 바꿔준다든지, 뭐 아니면 그 섬멸징기를 찍었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섬멸파 섬멸파를 포기하고 찍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딜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섬멸파 가는데요. 어, 어, 선별파 가는데요? 예. 네, 선물진기와 바꿨기 때문에 아까 마무리뭐 탄지공이나 이런 쪽으로 가긴 했는데 컨트롤적인 부분은 좋았다 근데 이니시까지는 괜찮지만 어 뭔가 아쉬운, 그리고 기공사가 물리지 않는 상황에서 더프리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네, 섬멸파를 찍었다는 얘기는 사실 콤보 견제용으로 섬멸파를꽤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혼신의 포격 투포를 찍으면 마지막 추가 피해가 더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공사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상대팀 실버퐁테오는 아, 변경 없이 그대로 갑니다. 자, 일단은 뭐 한번 해 보니까 충분히 서머너를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네, 그렇다면한번더뭐 사실 또도가또 선수를 제외하거나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웃음> 예. <웃음> 아, 그렇네 그렇죠. 아, 특포는 바꿀 예. 수 있잖아. 아, 그렇죠. <웃음> 예. <웃음> 스킬셋이나 특포는 바꿀 수가 있는데 사실 이긴 <웃음> 입장에서 그걸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음, 한번 받아보고 상대의 변경점을 음. 경험해본 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풍태온 입장에서는 아, 상대가 뭐 선물진기 빼고 서멸팡 하나 넣었어. 그게 우리를 다뭐 흔들 수는 없다. 예.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힘내 선수의 이 단단한 방패를 결국 뚫는 것이 숙제고 거기에 이어서 다른 선수들도 배틀마스터도 지원해준 이 담담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소들을 지금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최근의 메타에 맞게 가지고 온 것은 맞습니다 강철 멘탈 그러니까 그 장점을 살려줘야 돼요 본인들의 금강성공 타이밍에 확실하게 상대를 물고 좀더 세게 치고 받는 이런 플레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초반부터 좀 기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공강 성공을 결국 3단계를 이제 썼을 때 어, 거기서 확실한 키를 좀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곧두 번째 세트 시작이 됩니다. 아, 이게 3.2 선생님 경기가 진짜 빠르게 끝나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버콩 태운, 그대로 어, 강점을 발휘할지 아고 당철멘탈이 쫓아갈지 보겠습니다. 또전 선수가 들어갔죠. 루야 들어갔어요. 이거 시장기 없어요? 4번호! 스킬치가 어, 어, 어. 어, 어. 굉장히, 와! 발머리 포터파 구웅구웅 각석이 자 예. 시작 그냥 되게 갑니다 시작부터 그냥 아예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뒤에서 물거든요 이러면 피규어 예. 로즈가 배틀마스터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뒤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근데 어쨌든 워로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줄 수가 있어요 아이덴티티 정말 빨리 모았네요 버블를 빨리 모으니까 그대로 오는까지 이어지고요 예자 토토가 또 또아 그리고 역기계 무겁고 아... 덮어지고요 오히려 지금 박성기를 이제 먼저 좀 칼을 꺼내들었던 건 강철메탈 팀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체력 상황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로드가 그만큼 잘 버텼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아 워로드 지금 2대1 하고 있는데 체력 상태가 안 좋아요. <웃음> <웃음> 어... 방금에 예, 캐논도 지금 뭐 데미지 들어가면서 지금 무시무시했죠. 예? 캐논이 야살바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또 피했고요. <웃음> 야, 결국. 네. 키토셋을 먼저 끊어내네요 아 뭔가 진영 자체가 갈고리 파샤, 와 마샤, 마샤. 아 갈고리 대1저 네. 갈고리가 지금 1라운드보다 지금 더 백발 백중인데요 아프게 들어갑니다 아프게 네. 들어가요 그냥 잡히면 지금 그렇게 인식을 네, 네, 해야됩니다 네. 저 갈고리 사슬도 지금 출혈 워터폴 찍는 거에 따라서 예 출혈 데미지도 또 들어가지요 그렇죠 일단은 월로드 자체가 사실 진짜 보기이거든요 근데 네. 안 물면 또이존재감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오막도 아, 가끔씩 1초라도 더 있는 거 정말 밉죠? 그렇죠. 게다가 아 진짜 이게 아, 상, 지금 뭐 강철 멘탈 입장에서는 지금 홀라로 어떻게든 버텨주려고 여러 가지 쉴드 스킬들도 쓰고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규어 아, 또 지나갑니다. 태클 <웃음> 한번바워테클 걸어줬고요. 네. 예. 네, 진짜 뭐 넬라나 이런 뭐방어태트 이런 것들 이용해서 최대한 잘 버텨줬지만 신주레. 일단은 죽었고요, 예. 워 아 이마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 잡았네요. 네. 자 여기서 서버 너까지. 한대 무조건. 일단 불. 어 일단 보호막 있었거든요. 자또 보호막. 입구 쪽에서 입구 쪽에서. 어 기교 선수가 잘못라했습니다 네, 일단 일어났어요. 네 투다운인데 일단은 뭐 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살았고요. 네. 어. 2대2 아직은 팽팽한 상태. 아 그래도 슈퍼암으로 잘 버텨줬죠 홀리나이트는. 네. 그래서 마리린 그 다음에 마진로한번 뭐, 마리린 때문에 살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마리린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아자 그래도 그래도 재앙 선수가 서버버까지는예 네. 제거를 해줍니다 각성기! 각성기! 각성기! 아 제로봉 선수도 위험하죠 네. 일단은 결국 이거네요 이워로드의 각성기가 장판처럼 그냥 데미지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네 결국에는 좀불기 위해서 집중되면 은 이 각성기에 무력화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끼끼한번더 아. 처리를 해주고 뒤쪽에서 섬열파 그리고 풀레일 포 지금 딜할수 있는 기술을 다 꺼냈는데 그렇죠. 처가없 자, 재앙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러면 또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기교 선수 이거 아까부터 잘 버티고 있거든요, 2대1 싸을 지금 서머너가, 토토가토 네, 네. 선수가 계속해서 딜을 퍼붓는거이거 날리지 못하고 야, 이거 하나하나 올라오는 아...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아... 네, 이거 배맞 잡으려고 하면 은 오히려 급해져서 본인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타겟팅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 시간 없는 거 없으니까요. 버티나요? 체력선수으체력선수으로 10초, 10초, 10초, 10초, 10초, 5대3. 자, 5대3. 아... 아... 여러분, 기겨어기규이 기규어, <웃음> 자, 근데 1점 실버 퐁태원이대로아 이거 하나 더 마무리. 6대4 실버 퐁태원이 가져갑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5시로 예, 다시 한번 또 킬까지 만들어 내면서 아, 결국에는 굉장히 좀 실버 퐁태원 입장에서는 조합의 승리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단단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 말씀하신 옷이로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저 저는 서머노를 하면서도 그 옷이로 싹 밟는 아. <웃음> <웃음> 짜릿한가요? 아, 바, 근데 밟히는 선수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좀 그렇죠. 수격감은 장난 아닌데 아, 예. 오히려 역으로 당할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요, 수 있어요. 그럼요. 뭔가 짚밟힌 느낌이 나잖아요. 네, 뭔가 픽하고 또 쓰러지는 네.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뭐 실버 홍태훈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리 자체가 이제 좀어 좋았네요. 네, 자 이거 워로드 서머너 배마이 조합에 특히나 오늘 아 발마의 서로간의 자존심 대결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끼기오 선수 입장에서는 봐 내가 삼 대장 맞잖아 이런 얘기 할수 있게 그렇죠. 판이 만들어졌어요. 3대 배틀 마스터 오늘 진짜 첫 게임에서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도전. 네, 자 지금 보면. 어, 역시나 이번에도 서머너의 딜 근데, 근데 중요한 건실버펑태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딜을 잘 부었습니다 어, 그렇죠 일단은 뭐쉼내 뭐 선수도 그렇고 뭐 끼규어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딜을 다 준수하게 지금 넣어준 그런 모습이고 역시나 이제 서머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 넣는 그런 각 자체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그림이 또좀 가능했다라고 좀볼수 있는 거죠. 음. 갈고리 적중률도 좋았습니다. 버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음에도 그 타이밍을 빼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순절없이 걸리고, 집중되고, 각성기 맞고, 네. 그런 폭딜이 나오죠. 어, 기공사와 배마를 썼을 때, 네. 보통 이 조합에서, 그러니까 댐강 조합이라는 건 어쨌든 그만큼 그 타이밍을 버텨주고, 돼야 되는데 상대가 확실히 더 세게 들어오니까 이게 버텨지질 않네요 비주얼로만 보셔도 딱알수 있는 게 5대3 싸움을 했거든요 파우더의 말리니까 불러나가지고 막 비치고 네. 막 그렇죠. 지나가고 이러니까 성가셔서 그거 다 피하면서 싸우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또서머노의 장점이거든요 소환 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수 있다는 게그뭐 상대를 이제 물뭐 수도 있지만 스킬 같은 것들을 또 대신해서 맞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어... 보기에 좀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위협적이었죠. 무엇보다도 워로드가 이 갈고리 샀을 때마다 마치 진짜 월적 하나씩 낚는 듯이 네. 예, 낚시플레이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러면 나머지 실버풍 태운 선수들이 합심해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딜을 넣어줬습니다.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다운 기술들을 많이 넣어줄 수 있고 결정적인 딜링 기술까지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홀라가 진짜 열심히 버텨주는 이런 뭐플레이들를좀 해줬는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아, 결국에 이제 아군을 좀 서포터 하는 데 있어서 뭐 바드나 홀리나이트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는데 워로드 같은 이제 경우에는 뭔가 벽처럼 애초에 이 서머너에게 붙지 못하게 이 아군을 좀 서포터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뭔가, 승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성도 있었는데, 예, 어, 실버 퐁태운 입장에선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줬습니다. 자, 이번, 피오지 볼까요? 이어지는 아, 아쉽네 선수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1 0 네. 워로드가 받았습니다. 네, 아까 다 버텨내고서 그 더블킬로 이어지는 장면도 그렇고 네. 이 갈고리 또한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들 어, 워로드의 장인으로서의 플레이 너무 어필이 좋았죠. <웃음> 지금 딱 자세도 <웃음> 어, 워로드 같아요. 뭔가 내가 어, 그렇죠? 네. 양쪽 선수들을 약간 팔을 어, 다 어, 어, 이렇게 매달해야겠다 <웃음> 어, 여기에 매달려서 얼마든지 편하게 뒤 그러라 막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아쉽네 윤경재 선수가 이번 피오지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버퐁태온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하이라이트 다시 보죠 예 여기서 폭리 일광폭포까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어 메인 딜다 빠졌는데. 의외로 보호막이 잘 버텨줬네? 그 다음에 그 우리 턴 온다. 그래서 회픽이 다 빼고 들어가서 갈고리 넣고 이런 연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중간중간에 버스트 캐논 계속해서 네네. 적중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그쵸? 상대의 섬멸파로 바꾸고 좀 견제를 해줘야겠다. 아, 이런 기공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뭐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갈고리 그쵸. 그렇죠. 일단 결과적으로 일단 강철 멘탈은 첫 번째 세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거 빠르게 들어가야겠다라고 각성기까지 쓰면서 들어갔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물렸던 게 하필 워로드였어요 월워드가 네. 네, 아니고 다른 어, 선수였다면 킬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황이 음.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상대를 어떻게 무느냐도 네, 정말 중요하죠. 근데 포지션이 뒤에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게 물려주지도 않고 그쵸? 자 결국 아쉬움이 좀 예, 강철 멘탈 입장에서는 남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펼쳐지는 에이징 커브와 실버 퐁테온의 승자전으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